북한에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<웃음> 어, 집에서 네이맵으로 DMZ 갔어 이제 진짜 걸어서 바스도 타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저번에 왔어요 혹시 여기 어디에 재미있어요? 어? 이 안에 안해. 어, 갈, 네. 뭐갈 때. 뭐 타고 갈 거예요. 뭐 타요? 다섯 시까지 오면은 네. 막차. 지금 아 타고 온 차가 다섯 시. 에 막차고 어 마지막. 아. 여기 임진각 역 있어요. 어, 임진각. 거기에서 기차 타고. 어. 서울역. 서울역. 네. 아. 기차 타고. 아니죠. 여기? 이거 맞아요. 네, 여기도. 하고 있어요. 아, 나야이야 옛날에 게 아, 터짓이게리이거해봤야요 진짜 못해. 이거이게이 뭐예요? 이이 아, 터치, 이이이 Oh, I tried. I tried hard. Wow, this is fun. This, this is what? You want to tell me so? You go, you go, you g you go, n o o you go, o o o Okay, Yuri, 진짜 u r e not p l a i n t e game a <laughs> It's so hard. <laughs> wow. Wow, y o u e o u r e y u r i y s u r e o u r e y r you're, y o u e o u r e you're, you're, you're, you're, y o w r e y o u o o k i n g at that u h e you're, c t i o n o k a y l e t s s e e if y o u g u y s can s e e it. y o u e u y o o e 어때요, 여러분? <웃음> 어, 유리순 통순이에요, 예, 미안해. <웃음> 아, 끔어, 또, 또. Wow, this is harder than I, than, than I thought. Oh, just <laughs> come on. Opa won, 이거, 재미있는 시간이에요. 준비했어요, 여러분? Guess you're ready. Wow, it's flying! w wow. It's already flying. What's this? I don't even have to run. y u didn't do it. It's pretty good. I'm pretty good. This is my kite. Better than I thought. Oh, it works. 진짜높 진짜, 진짜 요 <웃음> go to the north. I should have a 메시지, 거기에서 m e s s 있었고 그냥 <웃음> 아마 폭한 사람 아, 찾아봤어요. 아,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. 아, 한, 홍, 홍콩 사람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요. 아, 반가워요. Write a message. o Hey. o u d m b o n Yuri, 좋아. 여기 있어요. Oh no, my kites. Shoot. shoot. It's a q i n a Still here, still here. <laughs> I'm so sorry, people are looking at me. I'm so sorry. I'm so sorry, people are looking at me. <laughs> 진짜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미안해 잘했어요 사기꾼 <웃음> 역시 갈비단 줄구네 줄이군 족발 아니에요 not the pork c e i t it's just this is um pork bones mmm mm.